우리다 됐겠네! 우리야, 우리야. 어? 망했어 너 때문에! 왜? 글씨야, 그게? 오늘 어, 또 버리를 많이 주여있 그러면 내가, 내가 할게 이제. 왜? 나도잘할수 있어. 어떻에 하려고? 잘, 어, 잘한 줄 봤으니까. 손수 없는데? 응. 머리를 봐봐. 여기서 쳐야 돼? 봐봐. 어, 아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쳐야 돼. 요, 요, 요, 요, 여기까지? 어.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이지느놈이가잘리게 대각선이 아니고 어, 일자로? 어, 말 일자로. 그래야 어? 이게 밑에 지느면까지 아 잘려. 그 다음에 여기 잘라? 어. 손터 칠라. 그래가지고. 청심은 어, 딱 긁어내. 어, 여기 끝까지 할 필요 없고 이렇게? 응. 이렇게 해서. 그리고? 옆에 이제 그게 있어. 막이 막이? 응. 그 마귀를 아 긁어줘야 돼. 요거 요거? 검은색? 어. 검럼 요거. 아 요거, 청, 요거, 요거. 요거, 요거 껍데기 있잖아. 이거. 이거. 어. 이거까지 이렇게 싹 해. 오이 오케이, 오케이. 응. 우리고 꼬리랑 다 자르고. 고리 어, 자르고. 그러면 내일 어떻게 해서 소으면 돼. 음 잘라놓으면. 이거는 물로 씻어도 되지 않나? 찐? 어. 미끄러져서잘안 된다니까. 음 소금 뭐안 붙으면. 이거 물로 씻으면 되겠죠? 음 벌써 이어좀 해본다고. 어, 오, 통통해. 오, 그치. 그래서, 지러이가안 잘렸어. <웃음> 네. 처음에 그냥 대가지고 잘라다 보고, 하다 보면 유연하게 생겨. 이게 빠듯이 자른 게 아니고, 이렇게 각을 쳐워서 자야 그그 아딱 소리가 나네 퍼지는 소리가 그 막을 그 막을 그 막을 그 막을, 그 막을, 그 막을. 오 재밌는데? 어 재밌어 나 아, 원래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거 왜, 왜 이래? 와막 들어서래? 그래. 그 상관없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구나와 하도 땅바닥에 패딩이구나 잘모르 잘이안 닿지 응. 내가 손 닿쳐요, 왜 이렇게 자를까 봐 아이, 괜찮아 아니, 식혜야 그런 거 갖추면 너무 알려주는거잘닿대 응. 잘닿대 머리 잘라 머리 여기 기준으로 잘라야 되잖아 사선으로왜 이렇게, 아, 이렇게 아. 가 그래야 손이 안 닿지 어. 그래야 손이 안 닿지 응. 대꾸만 거짓말하고 음, 있네. 내가 언제 뭐? 내가 다너 때문에. 우리 와 어른이가. 와. 됐네. 아 망했어 너 때문에. 왜? 아 망했어. <웃음> 어, 아이 기름이 다 끓는데 그래서 걷었더니 기름이 안 끓잖아. 아 망했어. 아니야 그그 그 정도 끓었네. 이게 왜 끓는 그 사이 이거 냉장라막 이거 내려가. 두개 하는 거야? 어? 아. 어쩔 수 없잖아. 뒤에야 기름이 아니고 그냥 물 같. 어. 또뭐 만들어야 돼? 양념장. 아니 그냥 먹어. 응? 야 어떻게 어떻게 그냥 먹니? 기름장 그대 대주. 짠, 이제 잘 될게 근데 원래는 발을 이렇게 넓게 이렇게 응. 해야지 저게 정했네 아니 이렇게 하래 좋아? 이거 걸렸잖아 감심만 하고 있네 다 이것만 바르면 된다 감심만 하고 있네 와, 진짜 튀겼다요 아유, 빡지! 그렇지. 오오오! 아, 진짜, 진짜, 진짜 고등어 살이다. 오오! 오오! <웃음> 먹어봐. 겁나 응, 맛있어. 겁나 맛있어. 그리고... 깨끗한 거 맞아? 당연하지. <웃음> 엄마가 몇 번을 닦아주세 오! 오, 전투소득해. 음. 왜 살이 뿜모 지집해지는거에요 음? 고등어가 처음에는 물새에다 음. 살이 안 익히고 있는거에요 음. 이거 뼈 먹는거니까 이거 먹어 잘? 잘 먹어봐 이거 뼈가? 이거 먹어 싱거워 찍어 음. 먹어 그냥 먹으면 싱거워요 엄청 부드럽다. 뭐, 이거는 일단 그런 것들은 갖고 와서 요리먹으면맛있네 이거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이렇게 튀겨 먹는 것보다 쫄을 먹는 게, 게 맛있어. 쫄을 먹는 게더아 쫄을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이거. 일단 튀겨 먹어도 이 정도니까. 어. 나그 간이 베면 진짜 맛있어요. 그냥 간이 안 돼. 배가지고 소금을 네. 좀 절여놨어야 돼. 이게 아까 소금을 이렇게 소금을 안 되는 하 소금을 좀 소금 건지. 쫄이면서 그 부드러운 쫄깃쫄깃한 살에 양념이 들어가는 진짜 맛있을 것 같은 느낌. 어 맛있어, 대우. 지금 그냥 튀겨서 먹는데도 이 정도 마시면은 진짜. 졸려서 먹으면 엄청 맛있다는 거지. 오오 오. 오, 오 나머지는 다졸림으로해 먹어야 되겠다 어? 어? 진짜 저걸 그냥 조려야 되겠다 조야돼 조려야 돼 조금만 안 찔러 먹게 확실히 꾸덕되신 거 같아 그 양념장을 확실히 갈라 먹어야지 먹어야지 많이 맛있다